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8 l y s e c o n d love letter,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신. Finding one lost sinner. Finding one lost sinner. 누가복음 15장 7절. 루크죠 누가복음은 l 크 k e chapter 15 verse 7. 어, 밑에 그 동영상 안내에 이두 가지 번역본 더 메시지하고 c b 버전을 누가 보곤 15장 7절을 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볼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그 잠깐 읽어드리면 There is more happiness in heaven because of one sinner who turns to God than over 99 good people who don't need to. 다른 버전은요.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s rescued life, then over 99 good people in no need of rescue. Rescue 라는 게 여러분 거의 구조잖아요. 구조.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된 rescued life 한 죄인의 구조된 생명을 놓고 천국에서 더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음. 그 파인딩 원 러시너란 제목을 잡으면서 파인딩 니모라고 니모를 찾아서란 애니메이션 제목이 떠올랐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니모를 어 찾기죠 찾기 ing가 붙으면예 마치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이라는 라이언 이란 유명한 영화가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는 제대로 한것 같은데 어쨌든 자 오늘 제목이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신이라는 것이 좀 무모한 제목으로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많이 피곤한 날인데 제가 오랫동안 미루던 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을 제가 좀 종일 했어요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게 거의 다 마쳤는데 뭔지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정말 난제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까 또뭐 길이 보이더라고요. 예. 어, 오늘 그 일을 하, 하면서 제가 그 들었던 영어 찬양 중에서 제가 러브송에 어, 옮겨다 놓, 놓았습니다. Reckless Love라는 사실 이전부터 제목은 알았는데 재밌게 얘기하면 좀 땡기지 않아서 아, 제목부터가 좀 뭔가 거시기 하다 그럴까요? Reckless라는 게 여러분 무모하고 예, 뭐, 좀, 그런, 굉장히 좋은 어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reckless love를, 분명히 신의 사랑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좀, 어, 경박스럽지 않나, 신성 모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 찬양, 찬양 중에, reckless love라는 타이틀을 본 적이 있음에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어, 그 유튜브의 추천인가요? 알고리즘인가요? 아니면 제가 어떤가 클릭을 했는지 이걸 들었는데 어저 요즘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저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올리는 곡들이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에요 예, 제목부터 그 가사들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멜로디나 어떤 인도하는 그 인도자나 본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근데이거렉클리스 러브도 그랬어요 렉클리스 러브도 여러분 누가 보고 십오 장 교회 오래다닌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아흔아흔 마리의 양을 두고 이제 목자가 찾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어~ 그~ 잃어버린 양은 곧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천국에서, 어, 어, 굉장히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 reckless love가 무모한 사랑인데, 한국어 번역본을 보니까 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 곡을 살려주는 거는 reckless란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도자도 이제 제가 그 포옹 거를 들어보시면 이제 본인의 어떤 과거 이야기 같은 걸 하면서 어그 정말 신의 무모한 사랑이 자기의 그어 인생을 변화시킨 이런 것도 울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는 이 reckless 란에 솔직히 꽂혀서 더큰 은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이리 세컨 러블레터에서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신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무모하십니다 예. 다 주었고 정말 이 자연을 보면 엄청나게 계절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을 선사하고 열매들을 선사하고 정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참 신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아 모기가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가 많죠. 갑자기 모기가 좀 덤벼가지고 죄송해요. 어,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어, 옆으로 샜네요. 그니까 자연만 보아도 참 신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신을 이것이 신의 그런 보편적인 사랑임에도. 어,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를 영어로 take it for grant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Yeah, they, they just take it for granted.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당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의 호의를 당연스럽게 습관처럼 받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대를 본다면 굉장히 뻔뻔하고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물론, 신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그분이 페이션트 한 거죠.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오늘 나온 것처럼, 어, 신을 자기가 사랑했, 자기가 사랑해서 만들었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어,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어, 이런 뻔뻔한 사랑의 대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정말 reckless love가 아닌가요? 이런 무모한 사랑이 아닌가요?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그 고린도 전서 13장을 하면서 뭐 extravagant, love extravagantly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정말 아낌없이, 정말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로 쏟아부어 사랑하는 그런 것, 그런 모습이 저는 오늘 하여튼간 자연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야,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들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음... 어, 이, 이런 신의 그런 십자가가 절정이고,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했, 시작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뭐 왕을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천대받고, 당시에. 이 말씀을 누가 보면 15장 할 때도 죄인들과 텍스 컬렉터스, 세리들, 당시에 또 역시 죄인 부류죠.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어, 시간을 보내시던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느냐. 어, 어떻게 보면 네가 신의 아들이면 격을 지켜라,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신은 지금, 어, 신의 아들은 예수님은, 어, 정말 그 죄인들을 어, 위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의인을 위해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죠. 진짜 제가 드리는 얘기들도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사케오도 떠오르고 사, 어, 사마리아 여인도 떠오르고 너무나 다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 당시에 무시받던 근데 그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찾아가시고 예. 그들과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또 일으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신의 모습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진짜 reckless love란 말을 오늘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예. 저렇게까지 하실까? 저렇게까지 하실까? 뭐 그래서 뭐 저도 사랑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길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새벽부터 뭔가 안 해봤던 일을 또뭐 해야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무슨 세컨 잡을 뛰고 이런 건 아니고. <웃음> 예. 내일 새벽에. 어 아, 내일 새벽에 어 제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지하에서 무슨 영화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저희 카페를 대기실로 쓰겠다고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뭐 사실 요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땡큐입니다. 예,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알바생들도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다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용돈 벌, 벌어야지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새벽부터 나오겠다고 하고 또 우리 에이스 알바생도 학교 끝나자마자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여간... 음. 옆으로 잠깐 셌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Reckless Love를 어, Finding One Lost Sinner, Finding One Lost Ship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무모하리만치 이런 정말 사랑을 어,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또 무모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왔던 초대 그 우리나라 한국 초기 교회의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특히 이제 영국,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정말 무모한 사랑을 했잖아요. 어떤 선교사들은 성경을 그냥 한국에 도착해서 성경 한번 뿌리고 어, 정말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고. 어, 그런, 제가 사는 쪽, 사는 동네 근처에 양화진 합정동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참, 멀리 살 때는 가끔 찾아왔거든요. 제가 서구권 선교에 회 어떤 하나님 콜링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어 제가 어떤 사명감이 약해질 때, 그 합정동 묘지를 몇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이제 가까이 사니까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을 못 갔네요 진짜 여러분 앞에 하면서 아 조만간 꼭 가서 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보이셨던 무모한 사랑을 다시 한번 좀어 제가 느낄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영국, 미국, 미국, 유럽 그 선교사들이 왔던 지역 지금은 영, 어떤 그런 신의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이죠 예, 세속화되고 교회가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겠지만 어, 어쨌든 어, 저의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를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무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reckless love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께서는 저의 마음 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번지르르하고 뭐다 살만큼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 속에 가난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여러분 그런 잘 사는 지역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앞선 무언가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없다는 얘기죠. 예. 어, 뭐 그건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그 무모한 사랑을 실천해서 제가 정말 그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의 그 영국, 미국, 유로권 선교부가 창립될 때첫 번째 제가 이제 부장을 리더가 되었을 때, 정말 무모하게 카드빈내서 나갔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영국의 그 명동거리라고 하는, 어, 레스트 스퀘어라는 데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영국의 런던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크리스천들이 가게 될,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다울 거다.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어,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 힘내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웃음> 거기서, <웃음> 그때는 영어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저기 영국에 그 선교도 가서 한번 영국 구경도 나고 그럴 때, 저는 정말 호텔방에서 그영어설교 작성한다고, 부족한 영어로 작성한다고 정말 머리 깨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열심히 연습해도 사실 그 원어민들 앞에 그런 특히 여, 관광지나 이런데 막 팀이 가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데 가서 영어로 설계한다는 게참 무모한 무모한 행동 아닌가요? 레클리스 러브를.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저희 팀이 참. 저희 팀 중에는 뭐, 거의 영국에 오래 살았던 원어민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 여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친구는 거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고, 예,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뭐, 지금도 그 친구는, 하여간, 지금 목사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예,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어쨌든, 굉장히 무모한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근데 또, 무모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응원해주고, 어, 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현지인들이 있었고, 진짜 마지막 얘기는, 짧게 한다고 길게 하네요. 제가 그런 영미후 선교부에 있을 때, 또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할 때, 제가 거기를 이제 선교,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역시 무모한 사랑이에요. 렉클리스 러브데어 올림픽 때니까 얼마나 거기가 막그스테디움막 경기장 근처가 얼마나 부산스러워요. 그리고 각종 저기 무슨 남묘 호랭교경과 무슨 이단들이 다 포교하겠다고 다온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저희도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길거리 흩어져 가지고 아그스테디움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그리스 아테네 방송국인가 라디오 방송국인가 했던가 라디오 방송국 같기도 하고 TV 방송국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방송국 PD 존이라는그 정말 어 이렇게 구레나루도 나고 굉장히 좀 미남인데 그존이라고 자기가 PD라고 하더라고요. 예. 프로듀서인데 이렇게, 그,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뭔가 이렇게 상황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냐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상당히 오래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끔 이제 뭐 무전으로 뭐가 오면 그 친구 가 얘기하고 또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당시에 외웠던 뭐 영어 성경이나 또 무슨 영어 원서에서 어, 되게 은혜롭게 봐가지고 액기스 같은 거 모아가지고 제가 영어 전도할 때 쓰겠다고 항상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예. 여기도 기회가 되면 그런 거를 제가 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누리기회에서도 예. 뭐 영어로 전도하는 거 청년들한테 뭐 단기 선교 전에 강의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그 잔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어~ 되게 부산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둘이 앉아 가지고 구석에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 너무나 크다 정말 무모한 <웃음> 무모한 사랑이죠. <웃음> 그래가지고 그 부산스러운 올림픽 개막식 날이었나 했던 그런 날두 명이 같이 기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이메일 교환하고 그랬는데 잠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연락이 끊겼죠 오래 지났는데 어 아테네 하면 그 친구 얼굴이 저는 떠오르죠 그때도 어쨌든 무모한 사랑을 했는 무모한 신의 사랑을 어 전했는데 그런 열매들을 맺히시게 하는 거 보면 참이 무모한 사랑이라는 것도 어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어, 궁극적으로는 마무리하면, 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 계산을 해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은 뭐 주고받고 주고받고 뭔가 계산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세상의 우정도 그렇고 예. 세상의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새의 사랑은 오늘 그 Reckless Love라는 찬양도 꼭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 Overwhelming 정말 압도하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뭐 뭐 계산을 다 망가뜨리는 사랑이에요 무모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어, Neverending Love라고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사랑이고 예. 우리가 Unchanging Love, 뭐 가사에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어참 스케일이 다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무모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툰, 몸, 서툰 몸짓, 몸짓이지만 어 이런 사랑을 이또 세상에 뭔가 빛과 소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도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그런 사랑,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사랑을 한다면 사실은 어, 교회도 다를 것이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